짜잔! 여기가 어딜까요? 줄리아 엄마랑 같이 가야지 잠깐만 줄리아 잠깐만 기다려 아 그거였구나 줄리아 <웃음> 착하지? 이리 와 줄리야, 얼른 이리 와. 얼른 엄마랑 고래 잡으러 가자. 헐, 벌써 배가 떠났다, 줄리야. 흥가만 안했어도 저 배를 탈수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오자. 줄리랑 오랜만에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왔어요. 여기에서 줄리는 또 많은 냄새를 맡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꽃동이 옛날에 난파선에서도 살아남은 견종이라는데요. 글쎄요 줄리도 배를 잘탈수 있을까요?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줄리 랑 배를 타고 여행을 꼭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여행 많이 다니세요?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들 많이 못하시는데요 저도 줄리 랑 오랜만에 여행을 나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앞으로는 줄리 랑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영상도 많이 찍고 줄리 랑 추억도 많이 쌓으려고요 줄리야 내려와 내려와 줄리야 옳지 내려와 또 잘할 수 있지 내려와 옳지 또 옳지 <웃음> 저희 줄리는 계단 내려오는 엄청 무서워하는데요 요즘 엄청 좋아졌어요 점점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?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멋진 화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? 줄리 토시해? 아이 시원해 우리 줄리 꼭 줄리가 보물찾게 하는것 같지 않으세요? 어, 저에게는 줄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거든요 줄리야 보물 꼭 찾아 못찾겠어? 괜찮아 다음에 꼭 찾아 줄리야, 이리와! 아! 착하다, 우리 줄리! 숨소리 들리세요? 이제 줄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더우시나봐요. 이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내 네, 여름 바닥 바를 한번 보세요. 아주 큰 파도는 아니지만 저렇게 작은 파도들이 미려올때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야할까요? 저는 그렇거든요? 여러분은 어떠세요? 주비야 주비도 파도가 좋아? 줄리야, 우리 아기 오늘 엄마랑 여행 행복했어? 어구, 졸려? 그럼 코 자. 엄마랑 다음에 또 오자. <웃음> 오늘 줄리랑 여행 즐거우셨어요? 다음에 또 만나요.